빌립이 이제 사마리아의 지역에 복음을 전해가지고, 저들이 복음을 받았지 않습니까? 복음을 받고 기뻐하고, 또 세례도 받고, 빌립을 따라다녔어요. 근데 이제 저들에게 성신이 내린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사도들을 파송하게 되는데요. 이제 빌립이 복음 전한 빌립이 이제 그 신분이 교회 사도도 아니지 않습니까? 사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의 허락도 안 받고 가가지고 그 복음을 전한 모양새잖아요. 어떻게 보면 박해 중에 흩어져서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해도 그러면 사도적 권위를 생각하면 굉장히 우리 허락도 안 맞고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제 사도들은 변했어요. 이전에는 그런 태도가 있었습니다. <웃음> 이전에 그, 주님을 따르지도 않으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그, 이제, <웃음>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들이 어떻게 대했습니까? 금하게 했지요. 주님께서는 그 금한 그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이 우리를 위하는 사람이다 이게 우리 편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이제 영어로 보면, our p a t e r 해가지고, 우리, 우리 부분이라고 말을 해요. 우리 편이라고. 그러니까, 이 사도들은 굉장한 그 권위가 있었잖아요. 메시아를 쫓아다니고서, 그 앞장서서 서, 저, 쫓아다니는 그런, 그런 일꾼들이었잖아요. 자기네들 허락도 없이 주님의 이름으로 뭐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마음을 가졌었죠. 하도들의 입장에서. 근데 이제 주님은 너희를 저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다 우리 편이다. 이런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기 이 빌립이 와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 문제에 대해서 시비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빌립이 복, 뭐, 교회, 일군도 그 뚜렷하게 이제 직분이 정해진 건 아니었지만, 아무튼 열두 사도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 자, 근데 이제 도울 일을 찾아서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 도울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단순히 이제 그들의 그, 그, 현실적인 문제를 풀기 위한 게 아니라, 그 도울 일은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과 관련된, 언약의 경륜과 관련된 도울 일이었던 거예요. 이게 사마리아를 넘어가지 않고는 보편의 교회로 이제 이 교회가 성장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제 이 사마리아 교회와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서로 통일성 있는 그런 교회다라고 하는 게 확인이 안 되면 이게 지금 이 하나님 나라의 사회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엉망이 될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단순히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교회에서 회, 회의를 해가지고 사, 사도를 파송한게 아니고요. 철저히 여긴 자세히 안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신 영원한 경륜을 이루기 위한 일들을 지금 주의 일꾼들이 회의를 하고 그 사람을 파송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성신을 내리신 일도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성격과 똑같은 그 것들을 이제 저들이 받았다는 것이 확인이 돼야 되니까. 그, 그걸 위해서 성신을 구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무슨 성신의 권세가 있어가지고, 마음대로 성신을 줄수 있고 뺏을 수 있는 그런, 그런 권세를 가진 게 아닙니다, 사도들은. 이제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심호 어, 그거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단지 이 나타난 일을 자기한테 적용을 해가지고, 이게, 이거 나도 해, 하게 해달라고. 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다고 했잖아요, 시몬이. 이 사마리아 지역에. 뭐, 서민들에게도 유명하고, 또 굉장한 높은 지도급 사람들한테도 유명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이 그러니까 사람이 돈을 내놨을 때는 서민이 뭐 조금 내놓는 거하고, 부자가 어느 정도 내놓는 거하고도 차이가 나는 이따가뭐뒷 부분에도 나오지만 굉장히 큰 돈을 내고 그그 그 능력을 살려고 했, 했던 거예요. 나름대로 이 사람은 그 이제 복음도 위하고 자기 이름도 드러내려고 하는 두 마음을 품었던 사람이 굉장히 두 마음을 품었던 사람이. 그 구속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사도들을 통해서 그것이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그 성경, 성경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연계해서 지금 교회적인 일들이 착착착착 진행되어 나간다는 것을 다 무시하고, 전적으로 자기가 그 일을 하고 싶다. 자기가 가진, 하나님이 재물을 주신 거는, 그 수단으로 쓰라고 준 거잖아요. 명예를 주신 것도 수단으로 쓸 거고, 재물도, 지식도, 그외 건강도 다 수단으로 주셔서 그 하나님 나라 전진과 확장에, 그리고 완성에 그 일을 쓰게 한 거잖아요. 근데 순전히 이 재물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기서, 어, 뭐 자세히 분석해서 시몬의 그 태도에 대해서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 베드로가 이제 그 속내를 그잘 알고, 그, 이게 얼마나 그 하나님의 돈을 주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가지고 돈을 주고 살려고 하느냐. 이 구속사 안에서 엄청난 그 은혜를 주시는 것인데, 그걸 <웃음> 어, 돈 주고 살려 하느냐? <웃음> 사실 그뭐 베드로도 주님을 부인했던 사람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해놓고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서 사람이. 달라진거죠. 근데 이제 그, 그가 그 이전에 뭐 요한도 그랬지만 우뢰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굉장히 그, 그 열정적이고 아주 대단한 존재였는데 단순히 그러니까 그런 열정을 가지고 지금 마술사 시몬의 그 헛된 열정을 탐해한 건 아니고요. 분명히 이제 변화된 심성을 가지고 치근한 마음을 가지면서, 또, 이제, 마땅히 그 사람한테 비춰야 할 것에 대해서 비춰준 거죠. 이게 지금은 이전에는 자기와 함께 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인신공격했어요. 지금은 인신공격을 해도 다른 인신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항상 인신 공격을 하고, 인신 공격을 해요.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웃음> 그 바리새인들이 그렇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이 와서 금식을 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귀신 들렸다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먹으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먹기를 탐하, 먹기를 탐하는 존재. 이건 밥을 굽는데 이게 귀신 들렸다고. 먹으면 먹는 대로, 안 먹으면 안 먹은 대로 인신 공격하는 거예요. 인신 공격. 그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요. 이게 재밌는 또 인신 공격이 나와요. <웃음> 마태복음 0장장에 뭐가 나오니까 유명한 하나님 나라 비유가 나오. 그걸 다 마치시고 이제 다시 돌아가셔서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빈틈이 없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저항을 할 수가 없어. 너무 명백한 말씀으로 해명을 하니까. 그걸 갖고는 저항을 못하니까 어떻게 인신공격을 하냐면, 제 말은 맞는데, 저기, 저기, 요셉이라고 하는 목수 아들 아니야? 이렇게 틀어버려요. 근데 저 사람의 입에서 저런 말이 나와? 그러고 안 받아요. 그, 마태봉 13장 끝부분에 꼭 보세요. 이제 나중에 보시고. 보면, 이, 이제, 이 속이 비틀린 사람들은 항상 인신공격이야. 말이 맞아도 인신공격하고. 그, 그, 뭐, 격에 맞는 사람이 와서 그 말을 하면 어울릴 텐데, 저기, 저, 요, 목수 아들이 와서 뭐, 말을, 맞는 말을 하냐, 한단 말이야? 이렇게 까내리는 소리야. 인신공격해요. 어? 저 사람 과거를 내가 다 아는데? 저렇게 맞는 말을 해도 저게 뭐가, 뭐, 남의 건뭐 베낀 거 아니야? 뭐, 뭐,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 말이 맞으면, 하나님이 그 말을 쓰셔서 전하게 했으면, 과연 그렇다고 그 말을 받아야 될 텐데, 이 속이 비틀려서 인신공격을 한다. 이 주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인신공격을 해요. 그 사실 사도들도 그런 존재였어요. 우리 편 아니라고 저기 한 분하고 어린 애들이 막 떠드니까 뭐 뭐라고 하면 애들 막 조용히 시키잖아요, 애들. 우리가 이게 하나님 말씀 듣는데 이게 방해가 된다고 막 조용 조용히 시키고 막한분 눌러버려. 그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런 사람한테 너희가 이 어린 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아무도 천국에 올수 없다. 그러니까, 이 굉장히 자기를, 이, 이 주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자기를 높여놓고 상대를 인신공격해. 어떻게든지 까내려요. 그 사람이 말이 맞아도, 틀려도, 틀리면 뭐 말할 것도 없이 까내지만, 말은 맞는데, 그 인신공격해. 그게 아주 악한 사람들. 세상 정치인들이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데 그 사단의 자식들이니까 그런 사단의 속임에 그 빠져서 같이 놀아가니까 그런 행태를 보이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사람은 뭐 이따 오후에도 보겠지만 하나님과 자신을 비춰본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상대적으로 자기를 높이는 소리를 하지 않. 주님만을 높이고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절대 다른 사람을 인신공격하지 않아 똑같은 존재라고 나도 똑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면 인신공격을 저거 아직 멀었어 이런식으로 인신공격하지 않아 그 안에서 선한 것이 나오면 선한 것이 나온 것대로 칭찬을 하고 하는거지 그걸 가지고 그, 그 선한 것 나올 수 없는 사람한테 선한 것이 나왔으면 그거를 칭찬해야지 선한 거 나오는데, 저거, 따, 다른 부분을 보니까 선한 것도 인정할 수 없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버린, 인신공격. 이게, 교회가 바리세적으로 되면, 이제, 이제, 제세례파 같이 되, 되기도 하고, 이제, 바리세. 이 목사가, 목사를, 인, 정 믿는 거잖아요. 이제, 하나님 나라 신자들이 서로서로 서로 믿는 것은 주님이 그 안에 선한 결과를 내신 것을 보면서 서로서로 존중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저기 뭐 완전해서 그 사람을 믿는게 아니고 근데 이게 속이 비틀린 사람 꼭 공격하는 사람들은 그 선한 것은 지워놓고 항상 나쁜 것만 씹어가지고 실수하는 것만 씹어가지고 이 공격을 아주 악한거죠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았다는 것은 고상한 바리세인들의 생각에서는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수용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나 나나 별일 없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만이 거길 가서 도울 수가 있어요. 이 사도들도 이전에는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나름대로 이제 메시아라고 쫓아다니긴 했지만, 그런 위치에, 이제 사마리아에 내려가는 게 그냥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나하고 당신하고 똑같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게 이제 시몬은 그런 생각이 없어. 어 굉장한 주의 종들이 와가지고 안수해가지고 성신이 내리니까 야저 나도 받아가지고 저기 이이 이 사회 속에서 지금 지도급 인사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이게 탐하는 거잖아요. 그 탐하는 거지 우상숭배라는 거. 그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시몬이야말로 복음을 받았고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받았고 에? 세례를 받았고 전심으로 따랐어요. 그런데도 아직 변하지 않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음, 이상하게 본 어, 사람을 이제 이게 자기가 이게 기준으로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그고 이상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걸 돈 주고 살려고 하는 거야. 그, 아까 그, 저기, 주님의 이름으로 막, 저기, 주의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 허락 없이 그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못하게 했다고 한 것을 가지고, 주님이 그, 생망을 했다고 그 저기 반대하지 않는 사람이 우리 편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어뒷 부분에 그뒷 부분에 가면 그네 오른 손이 범죄하면 찍어 버리라고 하고 오른 눈이 범죄하면 빼 버리라고. 그리고 소자에게 물한 그릇 떠주는 사람 상 받는다고 해. 주님 나라. 그러니까 이건 획기적인 아주 요구에요 주님의 요구 이게 전혀 높은 마음을 가질 수 없고 에? 오히려 돕는 자로서 살아가는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이 정도 개혁신학을 가지고 에? 이런 사람을 알고 이런 유명한 사람을 알고 이거하고 높은 마음 내 수준에 올라오지 않으면 인정 안해 이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신 결과를 보고 돕는자가 돼요. 돕는자, 의심하고 뭐저 의심해가지고 딱게 분석해가지고 낮추는 게 아니고요. 이게 진짜 돕는자가 돼요. 이게 주의 사도들이 이제 그, 그런 생각으로 내려갔고 그런 일을 했고, 근데 이시모는 그걸 못본 거예요. 그냥 껍데기만 보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이시몬이지은 이제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계속 되고 있어요 이런 일. 특히 개혁교회 안에 더더 더 진짜라고 하는 것 안에 더 이런 것이 들어와서 행세를 한다. 그리고 사람을 그이 지적을 해도 대안이 있는 지적을 해야 되잖아요. 살아갈 수 있는 지적을 해야 되는데 대안이 없이 인신공격만, 내가 가진 지식을 가지고 인신공격만, 자기는 한 번도 살아보지도 않아 인신공격. 여기 죽게 쓰이는 사람들은 성신이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하시고, 교회를 써서 어떻게 일해 가시는 걸다 알고, 자신을 들여가는데, 이제 그걸 못 보는 사람들은 껍데기만 보고, 그, 이제 그 외화적인 것을 다 취해가지고, 자기도 유명하고 되고 싶은 거예요. 본인 사도들을 자기들 스스로 유명하다고 내세우는 것 하나도 없어요. 사실, 돌아가면서도 또 복음을 전하잖아요. 또 복음을 전해요. 말도 안 되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 나한테 수준에 맞는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요. 말도 안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도들은 진짜 주님 앞에 사는 게 뭔지 진짜 사랑이 뭔지 진짜 기쁨이 뭔지, 성신의 열매, 아홉 가지 열매, 뭐 오래참음이 뭔지, 또 자비가 뭔지, 또 <웃음> 양선이 뭔지, 충성이 뭔지, 온유가 뭔지, 예? 절제가 뭔지 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 방향 쪽. 예, 그래가지고 진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가서 도, 도, 돕는 것이고, 그걸 자기 최고의 그 본분으로 알고 자기 자기 삶의 최대 기쁨으로 알고 행복으로 하는거죠 하나님 앞에서 최대 본, 본분이 뭔지 그냥 내가 뭘 소유하고 있는 것 내가 과시하고 있는 것 지식, 부 이걸로 자기 행복을 찾은 게 아니고요 그건 세상 사람이고 지금. 우리가 뭐, 음과 금은 없거니와 그 얘기도 지금 우리가 봤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도들이 지금 사미 하나님의 사역으로 변화되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는가, 이걸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도의 후회라고 생각을 하면, 성신의 인도, 성신을 구하는 것도요, 그냥 너희들 성신받아갖 갖고 진짜 아주 고도한 종교인으로 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답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답게 사람을 대하고 살라는 거죠. 그걸 위해서 성신을 구하는 거예요. 성신의 사역이 뭔지. 그리토께서 이루신 사역을 그 민자들, 믿는 자들 안에 이루시는 거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이루는 거고, 결국은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 회복하는 일이에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살아, 성품을 다해서 살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성신이 임하기를 구는 성신의 능력 가지고 목회자라고, 뭐 교회에서 직분취하고, 이게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웃음> 성진 받기를 간구한 의도도 그렇고요. 근데 지금 시몬은 그거는 하나도 안 보고 그그 그 내용 내부적인 걸 하나도 안 보고 껍데기만 보고 나도 저거 가지고 좀 행세 해 보겠다는 거잖아요. 권 권위를 좀 누려보고 싶다, 권세를 쓰고 싶다. 이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는 것도 교회 뭐 다른 사람한테 아는 척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답게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살기 위해서. 그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그잘 그 전해주려고. 상대의 상태를 알고 주님이 나를 참아주시면서 그렇게 해주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데 어디 가서 꼭 아는 척안 하든. 주께서 말하게 하실 때 말하고 기다릴 줄 알아요. 무조건 들이대지 않는다. 주님, 주님은 우리한테 들이대서 우리를 끌고 가시자. 분명히 그런 일을 하는데 지금 여기 시모는 그 성신이 누구신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자기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 건지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거를 그러니까 외형으로만 그 나도 안수해 가지고 내가 그 능력을 써보고 싶어 가지고 안수의 의미가 뭔지 안수 없이도 그런 그 교회 안에 신령하게 충만하게 살아가는 일들이 많은데 그런 식을 사도들이 하니까 그 외형을 본받아 가지고 나도 교회 안에서 뭐좀 해보려고 <웃음> 지난 시간에 이제 그 돈을 들여서 권능을 받으려고 했다 하는 부분. 그리고 이런 모습은 지금도 어 계속된다 하는 부분까지 그, 이게 교회 아로서 내가 지금 뭘 현재적으로 이루고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관심을 안 갖고 이제 자기를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니까 이런 시몬의 태도가 나오는 거잖아요 오늘날도 그렇다는 거죠 매일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과 성신을 의지해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인간상과 사회상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항상 이렇게 탐욕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움직인다 그러니까 그 저희가 그, 어, 이제 지,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청강을 좀 듣는데요. 이제 어거스틴 공부 고백록을 좀 공부하는데 거기서도 어거스틴이 이제 하나님을 알고 자기 영혼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잘 모르고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갈등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웃음>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면, 이 이런, 그, 진짜 참 행복이 뭔지, 참 진리가 뭔지, 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그, 그, 나를 행복하게 한다고 하는 그런 세상 지혜, 진리,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지혜, 진리로 채워서 이제 행복에 나가게 돼. 그러면 그 사람은, 어, 외형적으로 봐서 참 가진 게 없고, 예? 그, 외적으로 무슨 큰 명예가 없어도 참 행복한 사람이다. 참 행복한 사람다 하나님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 행복을 구유하는 사람이어야 하고요. 그 행복을 나눠줘야, 나눠줘야 돼요. 그 행복을 구유해가지고. 음. 그렇지 않으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게 안 되면, 이 어떤 역할을, 시몬과 같이 어떤 역할을 하려고 해도,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이 안 돼. 지자 노릇하고 병을 고쳐도, 주님 앞에 인정이 안 되는 게, 그것 때문에 그래요. 어떤 역할론을 가지고 자기를 배제하지 않고, 역할론 빠져. 내가 뭐이 교회에서 얼마를 헌신했고, 어, 어떻게 다녔고, 뭐, 뭐를 알고 있고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알미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사랑하는 걸로 나타나고 하나님과 함께한 흔적을 얼마나 드러내는가 진짜 아, 진리를 소유한 자로서 진짜 행복한 삶을 사랑하는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과정이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결과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주님은 그, 그거를 그 지금 사도들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고, 빌립도 그랬고, 그걸 알고 그렇게 한 거고, 또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도 그런 어, 위치에서 그런 복음을 받아서 참 자유와 안식과 평화, 기쁨, 뭐 사랑, 뭐 그, 그런 것들을 다 누리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본 적이 없고 그냥 교회적인 틀 속에서 주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언제 변할지 몰라요 시몬과 같이 시몬과 같은 태도를 언제 보일지 몰라요 교회적 실질을 드러내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일과 그 일에 시간과 물질과 지혜를 써나가는 자들에게 이런 희몬과 같은 일들이 지금도 발견된다.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해야 할게 무엇입니까? 교회가 아무리 그 외형상 큰 모습을 갖추고 있다고 해도 교회로서의 참 본질을 갖추고 당대에 드러내야 할 일에 관심을 갖지 못한다면, 그냥 명목만 교회일 뿐이지, 더 이상은 아무것도 아니. <웃음> 어떻게 보아도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리토의 몸된 교회라는 그, 성신님의 역사에 의한 결과로서의 교회라고 하는 확증을 그런 교회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다. 외형을 추구하고. 이게 본질이 항상 중요하잖아요. 진리도 아는 것도 행복을 아는 것도 본질을 아는 게 중요해. 하나님을 아는 것도 본질을 아는 게 중요해. 하나님이 나타낸 그런 흔적을 가지고 외형적으로 경험하는 것으로만, 그, 내가 그게 다가 그분을 바로, 그분됨의 본질을 바로 할 때, 내가 하는 행동이 비록 지금 결핍이 있고 부족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참으로 여겨주신다. 참대다고 여겨. 근데, 주님의 본, 주님의 본질과 연계되어 있지 않고, 내가 보이려고, 그, 현상적인 경험적인 것만, 이렇게 증거를 하면, 이제 주님은 그 사람하고 관계없다고 하는. <웃음> 역설적으로또 말해서, 교회가 아무리 외형상 작고 미미한 숫자가 모인다고 해도, 교회 의 본연의 모습을 갖추어서, 역사적인 배교현실 앞에서 개체의 분자들이 유기적으로 연합하여 그 교회됨의 사명을 감당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주님께서 쓰시는 증거를 확보한 교회가 된다. 몇사람이 안돼도 요 본질과 다 가지고 진짜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자신을 다 들여가는다. 이, 이 교회라고 하는 유기체, 살아있는 그 공동체인데, 이게 진짜 주님이 관계해 갖고 움직여 나가서 그런 인간상과 사회상을 드러내는이 인간상은 그리스도를처럼 살아가는 거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그걸 하루하루 서로 연합해서 서로 동료하고 서로 사랑해서 그걸 누려가는 게 본질인 거지, 우리가 개혁신학이라고 개혁신학, 하는 걸. 야, 우리는 이 이게 정통 개혁신학의 유산을 본받아가지고 우리는 이걸 꼭 쥐고 있다.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 거로 모아가지고 야, 우리들 이거 가진 것들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고 이렇게 가봐야 이건 본질이 아니에요.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요. 그것이 궁극적으로 말하는 거는 오늘이라고 하는 날 동안에 그 걸소 소유한자로서의 그 구체적인 성격을 드러내는 그런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기독교적인 인생 경영을 해나가요. 그게 참이죠. 그렇지 않으면 언제 이제 시몬과 같이 변할지 모른다. 현실적으로 요구되는 주님의 소리에는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공연이 허황된 자기 감정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헛된 열정을 보인다면 또한 그런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우리 교회는 소망이 없어요. 입술로만 주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고 행동으로 그 선택의 내용을 채워가지 아니하고 깨우침이 있다고 하고 깨우침의 결과는 교회 앞에 내놓는 것이 없이 종교 영 심리주의를 가지고 자기 것으로 사용하여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 누리려고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간다면 더 이상 볼 곳이 없이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데 두세 사람이 모여도 이런 본질을 구유하는 그런, 그런 움직임이 있는 교회가 참 교회인거지. 그 종교개혁자들이 그것 때문에 그, 그 1500년의 역사를 가진 로마 캐토릭하고 싸운 거잖아요. 그 본질을 누려, 누리려고. 참된 교회는 이게 참된 교회다. 그러니까 로마 캐토릭은 성신의 인도도 제도, 성신의 인도에 대해서 성신의 인도로 우리가 이런 제도를 가지고 있다 이런 형식을 가지고 있다는 걸로 우리 참된 교회라고 했고 제세례파들은 뭐 그냥 우리는 주님과 진짜 신령한 주관적인 교통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참된 교회라고 했죠그데그 사이에서 우리가 기독교 강연 공부할 때다 해하려 봤잖아요. 참된 교회가 어떤 게 참된 교회인가 이렇게. 주님과 날마다 소통하고 에? 그 본질과 접한 자로서 다른 인생관 다른 세계관 다른 역사관을 가지고 그리고 다른 제, 그, 이, 이 땅에서 누가 그 인정을 안 해줘도 주님 한분만으로 족하고 그리도를 스 드러내는 내가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된 나라가 어떤 건지 관계를 통해서 나타내려고 하는. 이게 진짜 교회. 뭐, 아는 거 가지고 다른 사람 인신공격하고 말이야. 사회를 파, 그런 사람들이 사회를 파괴하는 사람들이에요. 사회를 헌설하는 사람이요 아주 악질이 악질이에요, 이건. 죄질이 아주. 일반 사회에서도 그 악질이라고 하거든요. 인신공격하는 거에 대해. <웃음> 그러니까 나를 따르지 않으면 전부 나쁜 사람이라고 말을 해, 한, 하면 이거는 내가 완전할 때는 그 말은 맞지만 내가 완전하지 않을 때는 그게 세뇌시키는 거예요. 그건 그냥 설득해가지고 자기 사람 만들려고 하는 거지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만 참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우리 교회가 참교회일 때, 완, 저, 100% 참교회일 때그 말은 맞아요. 근데 100% 참교회인 교회는 없어요, 지구상에. 그러면 뭐라고 해? 이렇게, 이렇게 방향을 잡고 나아가는 교회가 참된 교회라고. 우리, 우리가 참된 교회가 아니고, 이렇게 이게 참된 교회이기 때문에 이걸 지향하고 나간다고. 이게 참된 교회인, 그, 그렇게 얘기해야지. 그리고 선택을, 그, 그 얘기를 듣는 사람한테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세뇌하는 사람들은 상대의 선택적인 양심의 자유를 다 뭉개버립니다. 그 생각을 지워버리고, 여기만 오면 진짜인 것처럼, 여기를 그냥 무조건 들어오게 해요. 그게 진짜인 거예요. 그 가짜예요. 그건 진짜 가짜예요.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할 때 선언하고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 선포적인 캐리그마의 의미가 그 교육적인 의미, 캐리그마의 의미, 선포적인 의미, 디다케적인 의미, 교육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두 우리 그전에 그 얘기.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내가 선언하는 게 진짜니까 나만 따라와. 이게 아니야. 이건 진짜 가짜예요. 우리 IRC IRPC만 최고다. 이거 진짜 이거 그, 이게 다른 사람 다 인신 공격하는 거예요. 나를 따르지 않으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국민을 위해서 뭐 골목에서 저기 장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골목 상권을 위한 법을 세운다고 할 때, 그 그것을 이제 따르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골목 상권을 보호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해버리면 이게 인신 공격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게 정, 세상 정치인들이 하는 소인데이 교회 안에서도 그런다임. 이게 참 못된 거죠. 아, 우리가 완전한 게 이건데, 완전하지 않으면 다 잘못된 거야. <웃음> 지금, 오늘도 이걸 다 못할 것 같다네. 아무리 이전에 세례를 받았다고 하고 전심으로 줄을 쫓는다고 하고 자신의 소유를 들여서 어떤 것을 받아 누리는 것 같이 해도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아름다운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근본적으로 자기를 배제하고 성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고 할때그 이제 펠라기우스가 어거스틴을 공격할 때 그랬거든요. 어거스틴 이제, 이신칭의를 얘기하면, 그러면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것만 받으면 다 되냐? 분명히 어거스틴은 열심히 살아가면서, 이신칭의를 얘기했는데, 펠라기우스는 말할 때,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 말을, 그, 이신칭의만을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 구원 받는다는 말이야? 이렇게 해서 공격을 하는 거잖아요. 그 인신공격을 하는 이 오늘날도 똑같아요. 이건 세상 정치인들이 하는 논리. 이게 그 저기 철학적으로는 인식의 오류라고 그래요. 그런 표현을. 인식의 오류라고. <웃음> 인신 공격하는 인식의 오류. <웃음> 이게 그. 이 베드로 저 시몬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가 그리고 이제 본질을 누려가는 사람들이 과연 어떤 것을 누려가면서 그, 대해야 되는가 그, 그리고 사도들도 이전에 어떤 존재였는가 그들이 이제 그런 모습을 볼때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는가 우리가 이걸 지금 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잘 모르면 또 이제 자기가 아는 거 가지고 다른 사람 쳐내고 아니면 이제 겉으로 봐 가지고 어저 사람 지식 갖고 이 세계에서 굉장히 유명하네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진 지식 내가 돈 주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어저 사람이 뭐 외적으로 능력과 능력, 아주 뭐 교권적으로, 아주 저기 사람 잘 다, 다루고 사람들을 많이 끌고 이 교회 세를 확장하네. 그걸 또 가서 마케팅 해 가지고 벤치마킹 해 가지고 배워서 나도 하려고 하는 그거 꼭 이게 다시모이즘이에요 그런 게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을 따라간다고 할 때는 이게 벤치마킹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그분들이 얼마나 자신을 부인하고 성신을 의지해서 살아왔는가 그거를 본받아 가는 거고 그리고 우리 후대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보고 따라오라고 해야지 나 잘난 거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받아서 누리는 거 가지고 따라오라고 이런 걸 쓴다고 하나님 이건, 이건, 이건 천박한 교권주의가 되고요 천박한 주지주의가 돼요. 그런 게. 천박한 신비주의가 돼요. 천박한, 저기, 첨박한게 자본주의만, 이런 경제 논리에 안 있는 게 아니고, 종교 논리 안에도 있는. 이게 이 시몬의 집은, 이게 지금 그런 천박한 종교성을 발휘하는, 이걸 가지고 행세하려고. 원래는 가진 걸다 써서, 주님과 같이 되고, 또, 저기, 그 말도 안 되는 사람에게 참된 자유와 사랑을 보여주는 것. 누구, 이제 자기가 가진 걸 가지고 이제 사람 차별하지 않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까지만 오늘 또 보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